뚜뚜뚜뚜 빠빠빠빠빠빠 빠브 뭐 남았네. 애는 착해. 자, 그럼 이때 동안 우리, 저는 저희 시청자분들 집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뚜뚜뚜뚜 뚜 자 그랬던 동안 저는. 집안에 유튜버 잡은 다음에 소매넣기 가능한가요? <웃음> 어 그러셔도 돼요. 나만 아니면. 아, 선생님 어디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진짜... 자집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집 진짜 잘 꾸몄다. 겠다 우리 새로운 컨셉 잡아야겠다. 자템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제 집으로 오세요. 와집 진짜 잘 꾸몄다. 아. 우와. 아. 오잘 꾸몄는데? 템을 받으실 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 시청자분들이 지금, 지금 탐방 중인데요 진짜 집잘 꾸며놨다 와 우리 집 어딘지 찾아줄 사람 아여있다와 뭐야 와 여기는 좀 별로 어, 여기 방송방인가 보네 크로마키 해놓은 거봐와 <웃음> 와, 크로마키까지 해놨어 와잘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층으로 어, 올라와 자이층으로 올라와 2층으로 아, 올라와 존... 개마아개마아다 내려가 내려가 아, 자 좋은... 다음방 다음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박이... 여기 왜 차가 꽂혀있냐? 워낙 차를 많이 뿌렸다보니까 차가 막 어딘가에 막 계속 어딘가에 있어 자꾸 오 여기 여기 여기 궁금하다 여기 여기 난 도망쳐 야지 여기 머쉬룸집이 약간 네. 궁금하네 한번 보러 갈까? 우리 아이언맨님 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집? 대박님 토니 스타크랑 아는 사이예요? 우리 시청자인듯? 어, 대박 대박 우리 아이언맨이 문도 입반인데요 왜요? 대박 아이언맨이 내 방송을 본다니. 자 여러분들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 있으세요. 제가 방문 판매원 하겠습니다. 방문 판매원. 자. 방문 판매원. 여기는 방문 별로 꾸미질 않으신것 같네요. 좋아요. 징크.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데이브님 집인가 보네요. 오 여기 자동차 이렇게 놓은 거 봐. 대박인데? 자. 자 여기다 한번 보시. 뭐야? 뭐야? 나 어떻게 이거 가? 뭐야? 뭐지? 나 이거 이거 하세요 처음에 뭐야? 판매방 VIP? 여기 집 아니야? 땡땡땡은 멤버들 방입니다 멤버들 만 가능합니다 저기는 꾸미는 중입니다 멤버들 방 야, 방송하시는 분 아니심? 방송하시는 분? 인가? 아닌 것 같아 어 잠깐만 아... 여기 뭔가 있는데? 방문 판매 왔습니다 아 그냥 이거 겹쳐서 이렇게 보인 거구나 방문 판매 왔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네요 이때 그래 여기는 꾸미는 중이니까 아..우와! 뭐야 이거 귀엽다 얘네들 이런거..어떻게.. 주 누구야?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거 단보님 집이에요? 아 이분 집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영화관 오어잘 만드시는데 진짜? 뭐야 툴이다! 와 대박 너 잘생겼으니까 너는 자동차 줄게 우와 여기는.. 화장실인데 이게 왜 있는거지? 님들아, 좀 음. 신박하게 꾸민 사람들 제가 자동차 드립니다. 어,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에 이런 게왜 있는 거지? 자, 신박하게 꾸민 사람들 오세요. 제가 자동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위에 위에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스물다. 아, 어, 신박하게 꾸미신 분들 제 앞으로 한줄 쓰세요. 제 앞으로 한 줄. 오. 저 패션쇼, 패션쇼. 학교? 감사합니다. 아, 하나하나 컨셉으로? 와우! 아그 강아지 머리 조금 조금 불합격 하지만 제가 특별히 그거 그거 알은 못 주지 아. 않, 그거 알은 못 주지 않아요? 알은 네? 알은 못 주지 않아요? 자자 아, 나를 앉아 어어어예 어, 선생님 예어 네. 여기 선생님 컨셉인가 선생님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 남자에 정자가 야 찐끝 수정 배란 착상 맞아요. 그 전에 과정도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웃음> 안 돼! 저기 <조용히> <웃음> 알겠습니다 아난또 필요한 줄 알았지 물어보길래 자 물어보길래 필요한 줄알지 선생님 저저 저 대학교 6학년인데 배울 게 없는 거 같아요 저 고등학교 6학년입니다 깝치지 말아주실래요? 아, 저 대학교 6학년이라 배울 게 없는 거 같네요 아잘만 들었다는데 야, 한 달에 100만원 벌거든? 깝치지마 <웃음> 홍대클럽 이 뭐야 홍대클럽 무 나서 갈래 나님님 <웃음> <저 웃음> 아, 빨리 빨리 나님아테 어떻게 가? 승관이 그, 그 가득 눌러서 따라갈 거그 있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님 빨리 빨리 클럽 보고 아무거나 주거는거 빨리 드세요 주실 거 없는 거? 빨리 아무거나 세요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탱들탱 여기서 계 제가 이거 부급 틀어드림 Okay. Okay, 아니, 아니, 아추 아니, 아니,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님꼬시 아니, 아니, 아니, 야나나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빠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좋아요. 거기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그럼 부비부비 좀할줄 아시나? 아, 진짜 난 부비부비 할줄 모르는데 아, 김부님이구나 <웃음> 이름이 담부가 <담북> 아니고 <웃음> 담부라고 어, 생각했네 집 대결할 꾸미셨다 집 되게 날 꾸미셨어 여기,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한 번씩 다 보고 오세요 여러분들 근데 어, 이집 어떻게 야. 나가요? <웃음> 저 여기 수간 이도해서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나가요? <웃음> 이집 어떻게 나가요? <웃음> 여긴가? 쳤어요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여기구나 여기가? 여기다 여기다 대박.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잘 봤습니다. 지금 어른으로 어떻게 바꾸나? 아잘 어? 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집 진짜 잘 뚫었어 대박이야 여기. 맞아 맞아. 어른으로 나 갇혔는데 나나나 나도 나도 나도하고 나도 싶어 나 나고 싶어. 나 대승관이 동해요? 싫어. 아 그냥 오지마 너 그냥. 안 가. 자 다른 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오집 좋아. 우리 Every Year D Campbelling. 인가 보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오 뭔가 뭔가 초반에 좀 약간 난장판이야. 어. 오와 뭐 수영장인데? 어, 어떻게 나가요 여기? 오와 수영장? 이건 뭐지? 뭔가오아 드디어 바깥 세상이야. 여기는 아, 어 집은 큰데. 아직은 안 꾸미신 것 같아요 어... 자, 다른 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 이집 한번 보자 우리 EHDBS2012님 집이네요 어? 가보도록 하죠. 제 자동차를 멈추게 하시는 분에게 이 자동차를 드립니다 우와, 뭐야! 어! 아, 어, 뭔가! 뭔가 눈이 좀... 눈이 아파. 눈 아파! 우와! <웃음> 오와 야 눈이 근데 좀 많이 아프다 <웃음> 눈이 눈이 좀 상당히 아픈 집이네요 근데 이것도 이 집만의 특색이 있네 약간 좀 레인보우 같은 스타일이네요 좋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집은 이 정도로 탐방을 끝내도록 하죠.